그쪽으로 <목을> 맞았어 장전뭐만 터치한 번만우리 못먹어 죽 간다고? 죽이지마 저기다! 아이 초라기 했네 한번더있어이쪽 장전중 저거 마그은먼일어나지 있다 왔다 왔다 왔 아, 왔 아, 빨리! 저쪽에 목표가 있다. 어? 공격 노후, 잡아, 잡아, 잡아. 지금. 아, 아, 가 아, 다공격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어 아, 아, 아, 아, 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어? 보더다보더 터보더. 터보보더보더보더 터보더. 터보더. 터보더. 터보보더 터보더. 터보더. 터보더. 보더보 어떻게 돼 있어? 이건 빨리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리아리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빨리 빨리. 빨리 다운, 다운, 다운 이 지키 뭐야! 안 죽어있네! 한대 있어! 이새끼 뭐야? 거야! 한대더 있을 거야! 한대더있한대더있어한대더 있을 거야! 이어 넣고 되어가는 거야! 공격 말고 있어! 라스 라스 미쳤데다 장전하고 있는데. 져 공격 들어간다. 갈게. 갈게. 적들이 아주 가까워, 곧 한판 어이스